안녕하세요. 여기는 KIC 상설입니다. 올해는 새로 만들어진 드리프트 패독에서 드리프트를 해요. 그래서 86이 아직 외관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테스트를 해보려고 왔습니다. 저희 팀원 오빠가 저를 따라서 86을 샀거든요. 이 로제 떡볶이 색깔 차를 이 오빠랑 저랑 86 완전 초보여서 좀 긴장 중이에요. 못하 어떡하지? 바로 코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 중입니다 그럼 일단 오늘 왔으니까 열심히 재밌게 타볼게요 주행할 때떨어져주행하고 나오니까 100이던데? 풀어주라고 나또 그냥 아니. 지가 돌아가게 나 또. 아, 갈아갈 너무 미끄러운데 지금은 되는데 이는 안돼 지은 조금 준가지고세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가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,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르렇 이렇게 이이 이제 좀 여유 아침에 2%면 지금은 한 15% 정도 돼. 이게 100% 기준으로. 그러니까 델쿠바고 타는 법이 달라. 나도 이거탈때 나도 이것 이거 탈때 이렇게 타그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잡고 이게 그 스피닝을 하니까 그 전에 잡는 거야. 옛날에 내가 타을 때는 났다가 잡고 다가 잡고 그렇게 타는데. 지금 여기서 원고내를 좀 해보고 들어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여기. 뭐 드리프트 기초도 못해보고 지금 들어간 상태여서 얘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예 전은 모르는데 코스를 타야 되니까 못타서 답답해서 남편도고 서거라고 했어요. 남편이 참대도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. 네. 버리는게 더 누르면 이렇게 더 힘들어요. 이렇게 되니까 기다렸다 다시 말거야 애는 리버스 나도 핸들 땡기면 오거든 어 그냥 잡아 땡기면 와 치우랑 좀더 거리 벌리고 가야 돼저 새끼 핸들 락걸립다 음. 나쁘진 않아 안살잖아 근데 드리프트 각은 됐어 그럼 그때 킹만 차는거야 근데 거기서 핸들로 당겨올라 그러면 아 맞아 안 좋은 집단 되겠네 이게 힘이 각은 힘이 딱 알맞게 만들어졌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는 킥만 차면 돼 그럼 그 상태를 잡고 가는데 여보가 뒤가 오버가 안나고 앞에 언덕가 나니까 이걸 감아 당기잖아그 상태에서 그러면 차가 이렇게 되면 그립을 잃지 그 상태에서 엑셀 눌러지니까 그대로 둬 마지막에 그냥 가는 방법 말하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안 바뀐 뀌 마지막에 걔까지 갔어 갔는데 네, 스프리스 조금만 더 갔으면 어, 스프리스로 그럼 그냥 86차기 응. 싫어 짜증나